안녕하세요. 삼성라이온즈 2년차 투수 홍무원입니다. 내가 쓰는 프로필 지금 시작합니다. 저 널블 홍, 무성알무, 근원원이요저 2002년 1월 11일이요. 별자리요? 염소, 염소인가? 잘, 잘 모르겠어요. 저 A위형이요. 저 ISFP요. 0.2, 0.2. 별명이요? 여기 와서 뭐 딱히 없는데, 중학교 때. 하리브. 네, 짜, 중학교 때 되게 작았어요. 요즘에는 그냥 잠자는 게 취미인 것 같아요. 잠버릇은 없어요. 저 엄마 아빠의 여동생 한명 있어요. 저 간장게장. 저 오이요. 가을. 상승. 강아지. 어딜 가든 적응은 잘하는 것 같아요. 낯좀 많이 가리는데 친해지면 또 말이 많은 그런 스타일.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야구 많이 보고 막 같이 하고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부모님. 본능적으로 <웃음>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랑이 된다는 거. 핸드폰? 립밤? 핸드폰이랑 이불이랑 정수기 흘러가는 대로 살자 아침에 새로 산 토너랑 로션을 바르고 왔습니다 어... 경기 전날에 무조건 자전거 20분을 타고 경기 날에는 게임 시작 25분 전에 키치볼을 보면서 이걸 말하면 이제 다 아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래요? <웃음> 비밀은말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여기 지명됐어요. 경기 끝나고 여기 홈에서 하면 은 항상 개인 과제에서 섀도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종이의 집. 저는 먼저 다가와주면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. 유튜브 보기 어... 없어요. 고등학교 때사진인가 없거나 둘중 하나에 잠이 안돼 불을 닦어요다 다, 다 달라요 다른 게임마다 먹는데. 치킨 요즘에는 프라닭 좀 많이 먹어요 모델도 딱히 안 정해놔요 평소에는 그냥 와이트 팬츠에 요즘에는 반팔 여행지라고 하긴 좀 그런데 고등학교 때 대만으로 항상 전지훈련을 가는데, 거기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축구요. 하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, 보는 걸 좋아해요. 저 해외 축구요. PL. 저메유펜 웹툰도 되는 거예요. 어, 그거 뭐지? 뭐 찾아봐도 돼요? 이름이 기억이 안나저 현실, 현실 그... 퀘스트 일곱 살 다시 한번더 살아보는 청춘 바로 지금 아니에요 청바지